안녕하세요 <웃음> 예, 오늘 네. 어떤 분이 질문 을 하나 주셨어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주식도 영원한 우상향이 없듯이 그쵸.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한 생각은? 요즘 뭐 2022년 집값이 하락한다? 뭐 상승한다? 이제 많이들 의견이 팽팽해요 그래서 아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8년 동안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일시적인 조정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어, 일시적인 조정이 있, 있지만 언론에서는 분위기를 되게 무섭게 몰고 가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리전에 내가 과연 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자기 본인한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상황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언론에서 아무리 무서운 분위기를 조정해도 어 이제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집중을 나에게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결혼을 해서 집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대출 금리가 지금 높다곤 하지만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시는 분께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높아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래 지금 무서운 분위기인 거를 느끼셨다면 조금 더 시드머니를 모으던가 아니면 순서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지금 일시적인 조정 혹은 하락이라고 한다면 어 내집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조금 더 뒤로 미루시고 대신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있다면 수익형으로 소소하게 작게나마 월세를 받는 쪽으로 하면서 그 하락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8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건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서 후회했던 게 결과가 훨씬 좋았어요 그 말은 왜 어떤 부동산 부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제 반대로만 하면 부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저도 그렇게 청개구리 건법으로 이렇게 많은 부를 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언론에서 하는 심리전에 지시면 안 돼요. 나에게 오롯이 집중을 하시면 내가 지금 잠깐 어 조금 시드머니를 좀더 모으는 쪽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할지는 본인 상황에 맞게 집중하시면 돼요. 언론에서는 하락기다. 뭐 이제 공급이 과다할 거다. 아니면 뭐어 대출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거 잡으면 막차 탄 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8년 전에도 어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높았던 대출금리가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 선순환을 생각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20년 6월 17일에 21번째 가장 큰 부동산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규제 대책이. 자, 그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저는 몇 번이고 그 규제 대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그당시 규제했던 건 아파트였거든요. 자 그럼 저는 얼른 빠른, 저는 시드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만 자 그러면 아파트를 규제해 그러면 나는 다른 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땅이었어요. 그래서 보름 만에 땅을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땅을 또 매수하니까 또 정부가 또 어떻게 했죠? 또 땅도 세금을 부과하는 대책을 내놨죠. 자 그러면 거기서도 또 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 상가쪽, 어, 상가쪽으로 이제, 상가 상가 이제 한거예요 이런식으로 틈을 공략하시면 돼요. 음, 정부가 지금 원하는건 개인이 어, 부동산을 소유하는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나는 개인이 소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떤 틈을 찾아야 될까 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 좋아 나는 그럼 사업가가 돼서 내가 주택을 공급할래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제가 직접 건축을 하고 이제 주택을 임대하게 되는 건설 임대 사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음. 제가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도 꾸준한 공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정보를 무작정 신뢰하고 손놓고 계실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결국엔 우상향은 맞아요. 오랜만에 이제 질문도 받고 그리고 지금 여러 미디어에서 너무 공포장을 조성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거든요. 8년 동안 뭐 이런 분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소신껏 나에게만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틈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손 놓고 계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